아휴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개고생 끝에 100층 탈출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숨겨진 101층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? 도어즈투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자피규어에게서 엘리베이터로 탈출한 뒤그 이야기입니다 아뭐리 <목소리> 아, 내가 어디있었지 헉! 맞다! 나 탈출중이었지? 자자자자자오 아이템 미리 살수 있네요? 초보 비타민 오 어, 십자가! 얼만데? 에어어 700!? 이건 안사지 야.. 이건 뭐.. 너무 야.. 짜짜짜짜짜.. 진짜.. 101층이 있네요 자,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도어즈2는 아니고요 사실 팬게임입니다 아, 그래도 이렇게 뭔가 100층 이후의 이야기가 좀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일단은 진짜 도화즈와는 다르게 좀 밝아가지고 어렵게 없을 것 같은데 자이도화에는 어떤 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뭐한 200층까지 있나? 어라? 분위기가 좀 쎄하다 이거는 보라색으로 바뀌었다가 오 여기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궁금한건 또 뭐참지 짬뽀 럭크한테 죽었다고요 러쉬 짭인가? 근데 패턴이 약간 오락가락해가지고 잘모르겠네 아직까지 마, 만난 괴물은 없습니다 백구점을 넘었어 어어어 이거 딱 봐도 저거다 오! 뭐야! 오 뭐야! 오 뭐야! 뭐오뭐 뭐야! 엠보시 진화 형태야? 헐! 헐! 아, 어, 얘 이름이 뭐예요? 당신은 깊이 죽었습니다. 아 얘가 그 데프스인가? 걘가 보구나 하루종일 왔다갔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MBC의 진화 형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. 아 근데 뭔가 게임에 좀 오류가 많은 것 같다. 약간 정교한 느낌은 아니야. 나 그래도 백층 탈출해 본 남자야 왜 이래? 아니 여기는 뭐 딱히 파밍하는 그런 구간도 없네. 뭐라? 시계탑이 있고요. 어어어 어, 뭐야? 여기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그런 건가? 뭔진 모르겠어. 일단 아! 어. 아 저거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그런 느낌인가 본데 아 여기서 오징어 게임을 할 줄이야 119층 뭐야 뭐야!!! 어? 아 방금 움직이면 안됐나봐 뭐뭐 뭐 어떻게 든 산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어? 게임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는데 어라? 설마? 시에크야? 눈이 근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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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프스까지 그냥 야야 이게 임 그냥 괴물이 그냥 정신없이 쏟아지네 가만히 냅두질안노야야야야자엠브시보다더 <웃음> 아,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쟤는 이 여기가 진짜 방이고만 121층 찾았어요 숨어야 돼 숨어야 돼 숨어야 돼, 돼. 돼. 히히히히 아아이아이아아아아아 어. 어, 소름이 쫙 돋아버려 그냥 오케이 127층 후 아아 머궁아 꽃였이었음 이건 바로 탈출또 부활이야? 말해. 뭐 다행히 뭐 무한부활은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응? 어 이게 글씨 큰가봐 이게 진짜 시크인가 보네. 오, 어, 어, 어, 어, 어디, 어디가 어디가 어디로 가야 돼? 어디로 가라고? 어디가? 아. 야 이거 근데 시크가좀끝치 어? 아니었어. 어디 어디로 가? 어디로 가? 아! 어, 이런, 방심, 방심시켜놓고, 홀로 보내다니. 이시가안 되겠구만. 으, 아, 어. 어. 어. 이번엔 진짜 탈출 제발! 끝! 어. 근데 시크가 좀 양심있는 친구네. 뭐, 거의 뭐, 하루 종일 절었던 느낌인데, 이걸 살려주네. 괴물에 엔간 안에다 만났나 본데요. 시간 때문 없다는 거 취소. CCTV 누가 숨겨놨나?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걸거 듣고 있었어? 바로 나오니 어떻게? 오케이 150층 돌파. 누구세요? 넌 누구십니까? 오? 아 100층 구간에 그 피규어 같은 존재인가? 얘가 올린다 또 올리지 올릴 거지? 그렇지. 네.. 정,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붕붕 떠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얘 이름이 뭐야 어쨌든 탈출하면 되지 뭐 슬벌. 어? 코드가 있어? 아 얘가 그 피규어 구간 맞네 오야 이거 좀신선한데 아까 113 아니었나? 1,1,3 아 이거 1,2,3이 아니라 2,3인가? 오케이 그러면 2,3으로 해보자 2,3 이때 움직이면 안되고 아 그래도 피규어보다는 훨씬 쉽다 아 피규어는 그 왔다갔다 하는거 패턴 파악해야돼가지고빡셌거든요 나? 8? 아 두번째 자리가 3이고 나가 8? 오케이. 아, 아, 아. 맞네. 두 번째 자리가 3이고, 세 번째 자리가 5. 8, 3, 5. 8, 3, 5. 오케이. 가볍게 풀었어요. 음, 맘맘면맘니 쳐다보면 줄 건데. 많이 못뭐 되나? 첫 번째 8, 3. 마지막에 5. 이거야. 정답! 나이스! 그런 맵인데 마지막 탈출 거 아닌가 설마? 어라? 똑같? 물이 차오른다! 오어어 야!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이거 레버 내려야 될것 같은데. 어려. Oh, no. 진짜 타임머크이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지. 야, 하다 하다 이제 뭐 물고문을 시키네. 아, 나얘 너무 싫어. 얘 너무 무서워요. 와나와나와나와나아 토크? 토크한테 당해다 보네요 멋있고 지나버전 인가봐 아니 슬로우가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구하라면 어떻게 되니 뭐야뭐야 응? 구하라니까 <웃음> 사기야 사기 아이쪽을파도써야 되구나 너를집고나 나와. 나와 아 요런 패턴 확인 야 이거 어렵네 실제로 탈출하려고 했으면 몇번 죽었어야겠겠는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부활이 무한 무한으로 즐겨요 명련무 부알 갈비 야 이거 길다 스토크는 야, 이거는 시크 Strong에 한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수 있겠네. 어. 어렵다. 확실히 어렵다. 이거 생으로 탈출하려고 하면은 아! 아! 아, 너 여기 왜 있어요? 마! 깜짝 놀랐잖아. 이제 어디로 가죠? 요 어휴. 어, 199층. 클리어 오? 어? 철제 파편을 차차 열쇠를 만드세요. 오마이갓, 아, 2 0 0층의 문지기군요.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데? 설마 또 자동 클리어? 아, 여기는 클리어 안 시켜주네. 아.. 아.. 눈앞에서 탈출을 놓쳤네요 게임이지만 난이도가 꽤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탈출 실패 해봐